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혜입니다. 저는 오늘 지금 놀라운 투일 녹화를 가고 있고요. 뭐랄까 처음으로 출근길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일단 너무나 감격스러운 건 제가 드디어 다시 놀토를 복귀를 했습니다. <웃음> 저 인위적인 감격스럽게도 사실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음에도 복귀를 할수 있게 되어서 지금 오늘 게스트가 아닌 고정으로서 촬영을 하는 첫 촬영이고요. 음, 이렇게 금요일 날은 원래 저의 루틴에서도 놀라운 툴 촬영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또 이렇게 저녁을 하고서도 이런 루틴이 지켜질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오늘의 기분 뭐 저는 항상 기분이 좋, 좋은데 어제 사실 조금 아팠어요. 아파서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 12시간 정도를 잤는데 몸이 괜찮아졌습니다. 상태는 괜찮아졌는데 얼굴이 띵띵 부어서 녹화를 할 때까지 좀 이렇게 붓기가 빠지면 주,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요새 저는 어,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열심히 진짜 술 참고 노는거 참으면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요새 꽂힌거 꽂힌거는 제가 딱 꽂힌게 두개예요 요새 와인과 LP인데 굉장히 허세스럽죠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이게 허세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원래 와인과 LP가 세트더라고요 저는 사실 따로따로 그 매력을 좀 느끼다가 이렇게 최근에 두 개를 빠지게 됐는데 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허세스럽다고 지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무시하고 와인, 와인과 LP를 요새 공부 아인 공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취미로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너무 이렇게 생화면에 얼빡샷으로 많은 말들을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대기실로 가서 또좀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? 왜? 뭐야? 고정 축하합니다. 고정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늘 고정 축하합니다. 아 감사. 아이, 살다 살다 고정 축하는 케이크도 처음이네. 아, 진짜 왜 갑자기 왜 준비한 거야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민망해. 감사합니다. 일단. 보정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살다가 보정 됐다고 이렇게 케이크 하는 일이 있을까요?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갔다와서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기운 받아가지고 일단 제가 받은 에너지를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다니까 열심히 하겠습 아이 드레스코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사실 이제 해리의 막방이라가지고 해리 특집이에요 근데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해리가 예전에 이제 화보촬영 때문에 해외를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한번 불참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대단한 촬영인 줄 알고 이제 아, 이제 해외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이제 좋은 작품을 찍어올까 해가지고 그때 찍은 화보들을 봤는데 다 실내에서 찍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그게 웃기길래 그 실내 화보를 좀 오마주해서 해리가 입었던 의상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입고 이불을 좀 들고 네, 녹화에 임할 예정입니다. 편하죠. 네. 네. 어, 일단 멤버도 늘어났고, 새로운 또 멤버들도 아마 있을 테니까 좀더 최대한 잘 어울리게, 뭐랄까. 아, 오늘은 또 해리의 막방이기 때문에 좀 아쉬,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뭐랄까, 끈끈한 이런 이제 팀워크를 좀잘 다져서 저도 네, 즐겁게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둑 시. 깜빡했네 준비한다는 걸아 큰일났네 놀랬다 이행시를 시켜서 토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앞으로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많이 스킨십 할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